나라가 안하니 나라도 한다 수면건강연구소의 캠페인입니다 어, 어쨌건 응. 음, 얼굴을 보고 어떻게 알수 있느냐 응. 어, 기도가 좁은 사람일수록 숨이 적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숨이 적게 아 숨이 게 들어간다. 지금 우리 그 전문인 같은 경우는 네. 좀 목이 좀 가늘잖아요. 예, 네, 가늘고 미, 길고 미인형들이 목이 가늘고 길다고 하든 목만 네. 미인이에요. 아, 예. 아, 그런데 예. 예. 가늘수록 막힐 확률이 많겠죠. 뭔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그렇죠. 음. 예. 그래서 어. 왜 가늘어졌을까 음, 왜 가늘어졌을까요 뭐 기린이라서 아참 저희 남편이 저보고 기린형이래요 아네 예. 어, 그런 거 같아요 <웃음> 뭐 기린이라 자꾸 보려고 해서 가늘어지지 <웃음> 않았을 텐데 자, 우리 그 코고리를 연구하다 보니까 진화론으로 이제 들어가더라고요 네 우리 어, 진화학계에서는 뭐 침팬지가 인간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때 그 원시인 네안데르탈린 크로마뇽인 뭐에 하튼그 시절의 얼굴형과 음, 음. 현대 인류의 얼굴형은 음.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보는 거죠. 음. 보통 옛날 그 원시인들 보면 음. 다 특징적으로 입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음, 그렇죠. 예. 그 당시에 언어를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그래서 언어는 없었지만 무언가 이렇게 소통하는 소리는, 소리는, 소리는 있겠죠. 소리는 네, 내죠. 네, 침팬지도 음. 소리가 나고, 그렇죠, 어떤 예. 동물들, 지렁이 빼곤 소리가 다 나는 것 같아요. 음. 음. 폐기관 있는 네. 음. 발성을 하는 그 동물들은 네. 다 소리를 내죠. 네, 네, 네. 그런데 음. 이 소리, 우리 동물들은 소리를 내지만 음. 언어를 사용하는 거는 드물어요. 그래서 인간처럼 음. 엄청나게 정교한 언어를 사용하는 음. 동물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인간이 음. 이 지구를 지배하게 된 것은 음. 직립보행을 한 거죠. 음. 그러면서 손을 자유롭게 쓰게 된 것과 그렇죠. 언어를 음. 사용하게 되면서 음. 이 집단 생활이 가능한 거죠. 네, 네, 네. 그렇겠죠. 네, 네, 네. 그것처럼 음. 이 인간이 종족 보존, 생존을 위해서 선택한 게 직립보행과 언어인데 음. 그러다 보니까 언어에 적합한 구조로 구강 구조가 바뀌기 시작한 거죠. 음. 이렇게 튀어나있던 것이 점점점점 들어가면서 혀의 위치가 달라지고 특히 기도가 좁아졌어요. 음. 정교한 언어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음. 아무래도 넓은 것보다는 음. 좁은 게 훨씬 음. 수월하니까. 음. 악기를 예로 들면 이렇게 호른이라고 큰 악기 있잖아요. 그쵸, 그걸로 네. 크라이네처럼 그런 정말 뭐 정교한 음. 소리를 낼수 있을까요? 아니 그렇지는 못하죠. 뿡 이렇게 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좁을수록 유리했다.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점점점점점점점점점 들어오면서 음. 발음에 유리한 구강 구조가 되다보니 음. 기도가 좁아지게 됐습니다 음. 그런데 옛날에는 음. 음. 평균 수명이 뭐 3, 40이면 다시 돌아갔잖아요. 평균 연령이 그렇다고 치면 음. 지금은 아 그러니까 어떤 코골이나 무흡이 발생하기 전에 음. 피부가 뭐 노화가 되고 뭐 음. 어떤 영향을 받기 전에 음. 그냥 돌아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어요. 음. 근데 지금은 뭐 백세 시대를 논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코골이가 무흡이 만들어 이게 발생하는 시기가 음. 보통 4 0대 넘어서 5 0 대를 지나면서 이제 발생하더라는 거죠. 대부분 음. 20대 30대도 있지만 음. 어 그러다 보니 그런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그 음. 이제 중년을 넘어선데 음. 그리고 나서도 한참을 더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고도 한참을 산다 음. 그렇다는 거는 음. 문제가 점점점점 누적이 되어서 음. 별 희한한 더큰 문제로 음. 발전을 하더라는 거죠. 네네. <목소리>